깻잎만 꼭짜서 절인 물을 빼서 안녕하세요 단풍 깻잎 삭히기 입니다 들깨입힌 깻잎은 독특한 향기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토종허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생선의 비린내와 고기의 누린내를 없애주므로 생선이나 고기 먹을 때 많이 드십니다 지금은 1년 내내 하우스에서 제외한 깻잎을 먹을 수 있지만 노지에서 키운 깻잎은 서리가 내리기 전 깻잎을 소금물에 삭혀 필요할 때 양념하여 먹는 우리 전통 저장 음식입니다. 외로 깻잎이 살짝 들어간 푸른 깻잎 김치를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노지에서 수확하여 삭혀 맛이 깊은 단풍 깻잎을 을 김치로 담가 드시는 것을 그리워하는 분들의 의로 많이 드십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주로 삭힌 깻잎을 사다 드셨는데 지금은 시중에 판매하는 곳이 있어 단풍이 시작, 들기 시작하는 단풍 깻잎으로 추억의 맛을 찾아보겠습니다. 단풍깻잎 1kg 를구입하였습니다 꼭지 부분이 너무 길어 2cm 정도만 남기고 가위로 잘라버리고 너무 지저분한 것은 그립니다 단풍이 드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거뭇거뭇한 것은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단풍깻잎이니까 노릇스러한 것은 괜찮습니다 보통은 밭에서 이제 잎을 따오시면 그냥 실로 묶어서 소금즈림을 하지만 양도 많지 않아 삭히는 동안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다시 씻을 때 절여진 것을 씻는 것보다는 지금 생으로 씻어 절임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해 걸어는 물에서 씻어서 물기를 이렇게 착착 뿌리세요 채반에 올려 세워서 물기를 댈수 있는 대로 줍니다 준비합니다. 물 2떨을 준비하여 끓으면 큰병한 병을 넣습니다. 었 굵은 소금 천일염 한 컵을 넣고 적국을 2분의 1컵 정도 넣어 끓여서 식혀줍니다. 적국을 넣으면 감칠맛이 또 있으니까요. 담을 용기를 준비하여 위생 봉투를 펼쳐서 씻은 깻잎을 차곡차곡 한 10장씩 정도 이렇게 나란히 놔주세요. 준 소금물을 조금씩 이렇게 끼얹어줍니다. 깻잎비 절일 만큼요. 이때 간 마늘이 있으면 조금 넣어주시면 맛이 더 좋습니다. 자, 달한으이면 네, 공기를 빼고 묶어주면 네, 금방 골고루 숨이 좋습니다. 무거운 것으로 눌러주면 더 좋습니다. 하루 정도는 실온에 두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 펼치보니 양전이 절여져 있습니다. 깻잎만 꼭 짰어 절임물을 뺐어 다시 깻잎. 용기에 자곡자곡 담습니다. 자, 깻잎에서 이렇게 그 물을 씻었고 하니까 물이 나 있을겠죠. 그래서 증류물을 냄비에 담아서 끓으면 한 5, 육분 정도 끓여서 다시 식혀줍니다 용기에 나란히 담은 깻잎 위에 어, 식힌 증류물 부어주고 소주 한 컵을 넣어주세요. 소주는 보관에도 도움이 됩니다. 1kg 정도이므로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인물도 짜지 않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여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